원래는 동사했던 거야. 원래는 동사 여기 동사야. 그중에서도 이제 여기 원형 이렇게 나온 놈인데 여기에 뭐가 붙었다고요? 앞에 그렇죠. 투가 붙은 거예요. 이 투란 놈이 오면 여기는 안돼 원형 s 안돼 이런 거 안돼 쓸 수가 없어 원형만 나와야돼 기본적으로. 잘 생각해봐. 얘가 갖는 성질과 얘가 갖는 성질은 달라. 얘가 갖는 성질은 요놈이 갖고 있는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명사 형용사, 부사의 성질을 얘가 갖고 있는 거야. 요놈이. 알겠니? 얘가 이거는 플러스 새로 생겨난 거야. 그 원래는 어떤 건데? 그치? 동사적 성질만 갖고 있었던 거야 얘는. 동사적 성질, 동사적 성질 어떤 게 있어? 헐, 그치? 목적어 취향 목적어 보호 취향 뒤에 목적어 응. 보호가 올수 있다고 목적어나 아니면 또는 뭐가 보호가 뒤에 올수 있다고 이렇게 요거 요거 플러스 잘보나고요 동사 했을 때는 이런 거 근데 그대로 올수 있잖아 투정사가 되도 맞지? 응. 얘들아 투정사투메이크 다음에도 나오잖아 목적어 목적고 다 나올 수 있잖아 응. 이렇 응. 하는 응. 거라고 응. 알겠 여기 있구요 다 얘는 동사적 성질이라고요 그 동사적 성질이니까 뭐도 있어요 그러면 동사적 성질이니까 그치. 주어는 없어요. 주어는 안 되지만 너는 뭐다? 네,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는 있다. 어디에 있다? 앞에 있다. 의미상의 주어 어디 에 있다? 앞에 있다. 투정서 같이 앞에 있어. 뒤뒤는 뭐다? 주어도 동사 놓는 경우는 도치되는 경우밖에 없었잖아.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 있다. 앞쪽에 있다. 이거 어? 알겠지? 주어가 안에다그 다음에 말 주어가 어디 있어? 없지. 동사가 아닌데 어떻게 주어가 있어? 주어가 없어. 투명사 주어 없어. 동명사 주어 있어? 네트워 정사가. 군사의 어? 주어가 있냐고? 없잖아. 주어는 없어. 주어로 쓰는 적보어로쓸수 있죠. 뭐가? 투명사. 아 그거는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어. 명사적 성질. 명사적 성질 들어가 있는 거. 지금 응. 얘가 얘기하는 거는 얘가 갖고 있는 동사적 성질만 얘기하는 거야. 동사 적성질만얘기하는 거고 동사 적성질이기 때문에 동사였을 때를 상기시해야 돼. 그럼 투정사 투준의 투였을 때 주어가 뭐였지? 아이였어 어, 주어가 뭐였지? 어 데이였어. 이런 주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투두가 되면 없어. 없는데 의미상의 주어는 있다는 얘기야. 찾아보면 알겠어? 그 의미상의 주어라는 놈은 아이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포목적격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뭐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그런 놈이 나올 수있어 어찌됐든 자이런 것들이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표정사? 표정사로 바뀌었어도 뭐가 있니? 이씨 능동태, 수동태는 안 되지만 능동형, 수동형은 있잖아 예를 들면 부잉 음. <목소리> 수동형 있잖아 수동형 어떻게 쓰니? 표정사에 수동형 어떻게 쓰니? 아 비밀이라서 안 되는구나 비피형 <목소리> 이게 동사랑 동사 그렇죠. 응. 응. 능동형 투비돈 이렇게 나와요. 어. 동형 뭐야? 투비돈 이렇게 나오겠지. 안 그래? 투비돈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응. 원래는 b p p 였었잖아 그렇지? 응. 비동사로 BPP 형태는 못 나와요. 하지만 능동형, 수동형은 있다. 근데 뭐가 있다? 시제는 없지만 시제형은 있다. 시제형은 있다. 시제는 없다라는 얘기는 시제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현재, 과거, 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돼. 완료. 근데 이런 시제는 없잖아요. 근데 시제형은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시제형은 단순형과 완료형으로 나눠서, 완료, 완료형. 자, 그러면 단순형은 두루한다면, 투두 같은 거고요 완료형은 투에고 던이에요. 투에고 피피가 되어야 되니까. 이런 게 이제, 그래서 동사적 성질. 자더 있는데 자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자 얘가 동사가 이제 성형을 해갖고 투명사가 됐어. 그래서 몇 가지 기능?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